이번 시간은 올뉴 K5 하이브리드 AF-LS LED 헤드라이트 장착입니다. 해당 차량은 HID 차량으로 LED의 특징인 직진성과 긴 수명 그리고 다이나믹 밴딩라이트 기능과 하단을 가득 채우는 데이라이트의 세련된 디자인으로 인해 헤드램프를 변경하는 케이스입니다. HID의 경우 DRL이 램프 끝까지 이어지지 않고 중간에 툭 끊어진 느낌이라 조금 아쉬운 디자인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모든 제품은 기아 정품으로 준비했습니다. 다이나믹 밴딩 라이트를 지원하는 LED 헤드램프의 모습이고요 하단을 보면 베이라이트가 램프 끝에서 끝까지 이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션 박스도 LED 사양으로 교체가 진행됩니다. 겉으로는 동일해 보이지만 HID와 LED 정션 박스는 품번이 다른 제품입니다. 당연히 지원하는 기능도 다르고요 다이나믹 밴딩라이트를 구동할 e c u 도 준비했습니다 헤드램프가 상하 뿐만 아니라 차량의 회전방향에 따라 좌우까지 자동으로 조절되는 기능입니다 HID에서 LED를 변경시 정전 박스뿐만 아니라 레벨링 센서도 교체가 되어야 합니다 HID용과 비교해 작동 방식이나 표출되는 신호값이 다르거든요 그 외에 순정 커넥터와 순정 핀 등을 이용해 안전하고 튼튼하게 작업할 예정입니다 우선 전장품 작업이니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합니다. 잭 포인트에 고무를 댄후 차량을 리프팅하고요 우측 후륜을 탈거합니다. 기존 HID용 레벨링 센서를 탈거 후 LED 사양 레벨링 센서로 교체를 진행합니다. 외부로 노출된 배설은 폴게트 튜브를 이용해 이물질이나 배기, 브레이크 열로 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였습니다. 테이블 타일을 이용해 튼튼하게 고정하였고요. 토크렌치를 이용해 탈거했던 우측 후륜을 규정 토크로 체결합니다. 범퍼 탈거 전 마스킹을 꼼꼼히 해 흠집을 방지해줍니다 에어덕터를 비롯해 각종 플라스틱 핀과 볼트들을 탈거하고요 조심스럽게 프론트 범퍼를 탈거합니다 기존 hid 라이트를 탈거하고요 좌측은 HID, 우측은 LED 헤드라이트의 모습입니다. 광원의 변화가 가장 크겠지만 디자인적 차이도 제법 나는군요. 램프를 감싸고 있는 주변부를 보니 더욱 진중하면서 볼드해 보입니다. 데이라이트도 램프 끝에서 끝까지 이어져 훨씬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HID에서 l e d 로 변경시 헤드라이트 커넥터의 배열이 맞지 않습니다 순정핀 삽입을 통해 안전하게 작업하였으며 골게트 튜브로 감싸 엔진 내 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였습니다 신품 헤드라이트를 장착합니다 고정 볼트를 이용해 잘 체결해주고요 기존 HID용 정션박스를 교체합니다. 좌측은 HID, 우측은 LED 사양의 정션박스입니다. 자세히 살펴봐도 외관상으로는 차이점을 알 수가 없습니다. 휴즈 배열, 심지어 핀까지 모두 동일하지만 기존 정션은 LED 헤드램프 제어 로직을 지원하지 않는 폰본부터 완전히 다른 제품입니다. 정션박스 밀교체 시 정상 작동하지 않으며 떨림 및 경고등을 표출하게 되고요. LED 사양 정션박스를 교체 후 DBL 리시오 작업도 함께 진행합니다.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체결 후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정상적으로 라이트가 잘 작동하네요. 이제 전용 진단기를 이용해 LED 사양에 맞는 파라미터 세팅 및 센서 초기화를 진행합니다. 현재 차량에 장착된 신품 d b r ECU는 해당 차량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고장 코드도 확인합니다. 아주 깨끗하네요. 코딩 작업을 마쳤으면 프론트 범퍼 조립을 진행합니다. 모든 작업이 종료되었습니다. 볼드한 디테일이 더해져 차의 인상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아쉬웠던 기존 데이라이트도 쭉 뻗어 있어 안정감을 보여주네요. 시동을 켜면 나타나는 세레모니 기능도 잘 작동합니다. 야간 신인성은 어떨까요? LED의 직진성으로 인해 훨씬 안정적인 야간 조형을 만들어 줄것 같습니다.